이모장분다녀았어 <웃음> 여기 어디야? 어 <웃음> 오늘 사진 찍은 소감을 말해줘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잘 찍진 못했지만 아기 위주로 촬영한 거라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요번에 베리 돌사진 <웃음> 촬영하려고 외출하면서 잠자고 있던 소니 r x 제 m 마크 2라는 소형 카메라를 꺼내봤어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모두 RX0M2로 촬영했습니다 RX0M2는 참 계륵 같은 카메라예요 2019년에 출시했는데 나올 때부터 까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홍보했었는데 실제 브이로그용이라고 하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컴팩트한 사이즈에 비해 고화질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브이로그용으로 활용해야 하는 카메라죠 지금까지는 어려워서 잘 사용을 못했는데 아기를 촬영하고 싶어서 이번에 도전해 봤습니다 이 카메라의 단점들을 상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찍는 용도가 아니다 내가 대상을 찍는 용도로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카메라구나 싶었어요. 고프로 같은 일반적인 액션캠보다도 작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작은 액션캠이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초소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지만 사실 이 r x 제로 m 2는 액션캠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RX 카메라에서 뺄거다 빼고 최대한 축소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중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초소형, 초경량이죠. 화면이 트위트가 됩니다. 어차피 화면이 작아서 촬영되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확인용으로 액정을 볼수 있다는 게 그나마 나으니까요. 이제부터 r x 제로의 단점부터 단점을 상세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였죠? RX0 제 M2는 AFC 모드가 안 돼서 편하게 자동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카메라를 잘 사용하려면 초점 모드에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PF 모드를 사용하면 1m 안쪽은 니어모드 설정하시면 되고요. 1m보다 먼 거리는 니어모드 해제하시면 됩니다. 근접 촬영하고 싶다면 afs 모드에서 반셔터로 최소 20cm 까지 초점을 잡을 수 있어요 작은 화면이다 초점이 잘 잡혔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느낌으로 거리를 제거하면서 초점을 상시 세팅해 줘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누구나 사용하기 좋다고 추천하진 못하겠어요 잘못 촬영하면 핀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지어주고 찍으라고 할수 있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아기를 촬영하면서 결론을 지을 수 있었는데 셀프 촬영으로 사용하기에는 별로예요 줄이기 F4.0 고정이라서 그런지 가까이서 촬영되는 얼굴이 빛으로 다 날아가더라고요 사실 브이로그 찍을 때 나만 찍을 리는 없잖아요 풍경도 찍고 다른 사람도 찍고 다시 나도 찍고 그럴 때마다 초점거리를 감으로 체크해서 모드를 조절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니어모드 설정에 제가 아무리 버튼 하나도 간단해도 촬영 도중에 화면에서 초점 확인도 안 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꽤나 번거롭죠 그래서 나를 찍는 걸 포기하고 아기를 주인공으로 정해놓고 찍으니까 그나마 촬영이 재밌어졌어요 손떨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저한테는 초점 모드보다 손떨방이 더큰 단점이었어요 전자식 손떨림 보정 기능도 별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촬영하면 엄청 흔들려요 걸으면서 찍으면 많이 흔들릴 거야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흔들리는 만큼 그대로 보여줍니다 <웃음> 그래서 촬영할 때 요령이 필요해요 내가 삼각대가 됐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들고 촬영하면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의 무빙 정도만 촬영하면 나쁘지 않아요 어? 어떡하지? 들어가 있을까? 요 <웃음> 걸어다니거나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많이 흔들려요 흔들린 영상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스테빌라이저 후보정 하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프리미어나 파이널컷 같은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스테빌라이저 보정 기능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소니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라는 소니 전용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탈리스트를 잘 사용하면 유용하기는 한데 대신에 화각이 좁아져요 그리고 파일 하나하나를 일일이 보정해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편집 작업량 많아지죠 그래도 r x 제로 m2 뿐만 아니고 gv1 gv1 f gv 2 1 0 소니의 인기 브이로그 카메라들이 모두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살리고 싶은 그런 영상이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죠 이 카탈리스트를 잘 사용하려면 화각이 좁아지니까 애초부터 4k 로더 넓게 촬영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흔들림의 폭이 너무 크면 크롭이 크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흔들림을 최소화해서 촬영해야 보정 결과도 좋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짐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촬영해도 흔들리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특히 차도 안 보여. <웃음> 하지만 이렇게 작은 짐벌이라도 많이 거추장스러워지고 같이 휴대하기도 힘들고 사용할 때마다 짐벌 전원, 카메라 전원까지 함께 켜줘야 해서 중요한 순간의 촬영을 놓칠 수도 있고 사실 불편합니다. 게다가 이 RX0 M2는 초점 모드를 상시 조절해줘야 되는데 짐벌 장착한 상태에서는 어렵죠. 이렇게 촬영할 거라면 차라리 짐벌 카메라 DJI 포켓2가 훨씬 좋긴 합니다. 근데 짐벌에 장착하면 재밌긴 재밌어요. 아이 아이 이쁘니 이쁘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DJI 포켓 2와 비교해봐도 색감의 취향이 갈릴 수는 있겠는데 편의성까지 포함하면 DJI 포켓 2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RX 제로 M2로 촬영하고 나서 DJI 포켓 2로 촬영하니까 이보다 편할 수가 없어요. <웃음> 콩콩콩콩콩쪽쪽 <쭉? 쭉? 웃음> <웃음> 아쿠. <웃음> 야너 어린이집에 왔어. 어린이집 왔다고 기분이 어때? 엄마는 소감이 어때요? 왔네요. <웃음> 이곳에... 다만 개인적으로 색감 자체는 RX0 M2가 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더 예뻐 보여서요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칠 수가 없는 특유의 매력을 가진 마성의 카메라인 것 같아요 픽처 프로파일 S-LOG2도 지원을 하는데 색감을 후보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저는 활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보정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색감을 낼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 것 같아요 아쉬운 게 많기는 하지만 촬영 결과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잘만 사용한다 하면 일상의 추억을 기록하는 데에는 괜찮은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여기 앉어난 걸으라고 내려놨는데 주제 앉아 있 미안해. 대처아